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로 렉처노트덱입니다. 어, 렉처노트덱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어,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디자인은 이분들이 하셨고 이치팀과 한성준님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 뭐 어디서 만들었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걸알 수가 있구요 어 이게 뭐 분리수거 표시도 있네 여기에 여기에 분리수가 재활용 재활용 맞나?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드는 어, 마술인도를 위해서 빨간색 가프 카드 두장을 넣어 줬습니다 하나는 하트와 큐하트와 하나는 큐다이아몬드구요 다른 하나는 그냥 큐하트입니다 어, 빨간색으로 연출이 가능한 카드고요 광고 카드 대신에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조커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카드 두 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에이스 스페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케이스처럼 깔끔하게 생겼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카드들과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고요 백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디자인은 N 자가 써져 있고요.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이 약간 L 자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처 노트 LN인 것 같고요. 뒤집어도 똑같이 LN이 나오도록 네,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어 렉처 노트덱이 굉장히 패닝도 잘 되고요. 물론 뜨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패닝이 잘 됩니다. 마술하기에 최적화된 어, 퍼포먼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마술하시는 분들과 어, 플로리시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를 나누지 않고 이 카드 하나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에서 이제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쓸만하다는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 이카프 카드와 또 여분의 큐 하트 한장 그리고 두 가지 가프 카드의 색상 뒷면 색상이 빨간색이라는 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커 역시도 똑같은 카드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것이 맥노덱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